예수를 잡아 결박하며 먼저 안나스에게로 긁어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건교하던 자들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보세요 네. 유대인이 유대인. 왜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나 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 다음에 동창생도 만나 동창생 그래서 친구 중에 대통령이 있으면 좋안 좋까? 어? 아 좋지 아 대통령이 친구라면 얼마나 좋지? 어? 시장이 어, 친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른 어, 사람들 만나고 부모님들 만나고 부모님 예 안녕 우리 부모님이 어, 이병철 회장에서 만났습까 그러나 우리는 뭐, 이병철 회장이, 돈 많은 회장이 아니라도, 자, 부모님 날, 날 낳아주신 부모님, 뭐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 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듯 보면은 꼭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냐, 잘해주고 싶은지 몰라. 응? 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길 가다가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그냥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아, 네. 응 할렐루야 아,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오늘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도꺼 은혜 라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말씀 도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세요 어저께 또만나는데요주 아, 네. <웃음> 만나겠다 아, 네. 그래서 주님을 아, 주님을. 주님을, 아, 주님을 매일 만나 아침, 네.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그래서 뭐, 앉잖나또 사고 앉아 어? 돈 생각하는 사람들 래새막 대한 막전 세계가 막 지금 난리야 돈 때문에 난리야 그럼 막 그럼 막, 어? 막 이게 막 환율이 올라가면 막 어떤 사람은막 아, 그럼 막어 우는 사람이 있고 막, 아 오늘 땡큐 하는 아,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 막 증시가 올라가면 막또막 막 난리를 치고 또 떨어지면 막이 세상에 그렇게 촉각을 요 그러나 오늘 주, 중, 중요한 것은 이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에 예수님을 놓쳐버려 여러분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사업,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병이 들어서 어, 병이 들어 병이 깊은 어,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 동창 어, 동창생이 어, 어저께 어,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큰, 큰 병이 들었다 나한테 큰 병이 들었다 큰 병이, 들었다. 큰 병이 무슨 병이야 큰병이 어 그러다가 겨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 그냥, 그냥 건강을 잃을까 봐막 노심초사하는 거야. 그래가지 제사입니다만 그러고 막막막막 장갑을 막 끼고 다니겠참왜 장갑을 <웃음> 건강 장갑을 끼고 와. 그러니까 막 한번 잃어보니까 말이야. 어? 건강을 한번 잃어보니까 건강이 여러분 건강을 지자. 어? 아멘. 우리 장로님은 건강에 타고나신 것 같아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강골이야 강골 강굴. 아, 네. 목사님은 강골인가요 <웃음> 저는 운동에 서 강골이야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 바랍니다 아, 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카, 힘들고 어려울 때 수록 카, 주님을 찾아야 돼 아, 네. 어? 힘들고 어려울 때처럼 아, 그리고 어 주님을 그런데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 응?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 그 예수님을 어 주님 오세요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얼로얼로 사람이 많아요 내 친구 하나 중에 정말 어 출세했던 출세 가도를 달렸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얘가 쟤를 내가 30년을 40년을 예수믿으라고기도려요 40년을 어 몇년야 나도 친독하죠 하나님 내가 내가 1억은 말 안하겠어 또 찾아올까 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40년을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 내 기회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끔 1년에 한번 만나 오면 하나도 안 되네 그러고 막막 막 입만 열면 목사님 욕하는 거야 막 그것도 대형막아무의 자식 막 이러면서 어. 내가 내 친구만 하면 어? 내 친구만 아니면 내 이제 안만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친구니까 응. 여러분 친구 있잖아요 친구있수 없어요 응. 할렐루야 친구 있으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할렐루야 응. 친구 전도하고 자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응. 할렐루야 응. 근데 얘가 보니까 왜 제가 저를 한그러니까 얘가 돈이 많아 어? 얘가 자기 자기 아버지한테 저기 서울의 답십리에 아버지가 물려준 그 신의 한 번만의 단독주택이 0 0짜리 단독주택 있어. <웃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난한 가난한 자에게 복이 난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할렐루야. 네, 네. 네, 네. 여러분, 부자라도 마음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 네. 오늘 대제사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대, 그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자, 찬양 한번 불러보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보배. 아야보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보배예요. 보배.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덕 앞에 재판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진리를 아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진리를아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끝> <크기의> 차 있으면 여러분 세상 것다 비우세요. 아멘. 아멘. 세상 것다 비우세요. 세상 것으로 꽉. <끝> <크기의> <크기의> 차 있으면 예수님이 더 보배가 들어갈 틈이 없어.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 설교 준비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더라고. 내정아, 내가 이 내가 내가 이제 이 땅에 오면 어디 어디 어느게부터 갈것 같으냐? <웃음> 그래서 아유 예수님, 아유 고 사람 많은 대형교회 먼저 가시겠죠? 네, 그래서 아니야. 내가 가는 것은 회개하는 교회 간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는 교회 주님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몰라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은 회개했나요 물어봐. 어? 나는 날마다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느님 충성하지 못한지 헌신하지 못한지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막 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냐?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첫 번째.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요 돈은 이제, 뭐, 영어로, 머리 물질인데. 요번에, 요번에 돈, 그가이 그래서 요, 돈 물질이, 그,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 가정에, 가정에, 가 정말 소음 들이치는, 살벌한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물질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 빨리 13절 1시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성전.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교회는 돈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 돈이 물질이 많으면 다 써버려야 돼. 나눠준 거다 써버려야 돼. 아멘. 아멘.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따서 내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래서 교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이영적으로영적으로 폐가야 폐가 배가. 그리고 각종 이권이 각종 이권이 각장, 각종 장사가 성행하는 것이야 장사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 보면 여전도회나 남조대회에서 뭐 물건 팔아가 뭐이 남겨가지고 뭐 구제한다 일어나잖아요 내 개인의 생활로는 그런 것도 해서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만큼 내가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만큼 봉사하면 되는 만원 있으면 만원 하고, 어, 차, 천원 있으면 천원 봉사, 어, 백원 있으면, 어, 십만 원, 십만 원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들은요, 이, 거기에 교회에서 나온 그 성전에서 양 팔고, 양 팔고,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서 그냥 대제사장이 그다 주머니가, 터득! 두둑 그래서, 두둑해가지고, 양해가지고, 막, 배가 막, 이렇게 <웃음> 내가 요새,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몇년 만에, 아, 샤워, 워가 가가지고, 깜짝 놀라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가 막, 전부 다 이래갖고 다 <웃음> 얼마나 잘 먹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탁! 낙벌을 <웃음> 들어서, 내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아멘. 너희들은 강도의 쿵혈로 만들었도다 제사장 뚜껑하죠 제사장 누구야 어느 놈이야 어느 놈이 내 장사를 박해 <웃음> 어느 놈이 장사를 방해 누구야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일이더라도 천국 가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음? 아멘 좀 세게 주세요 할랄라 가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어떤 시험이더라도 있그 사람이 너무 가벼워 가지고 조그마한 일에 그냥 조그 일에 그러니까 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막 성전을 뒤집어 푸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런 <웃음> 여기서 이제 당신은 무슨 것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렵니까 <웃음> 근데 우리가 이 설교도요 준비를 많이 해야 돼 분을 내도 금방 설교해도요 설교해도 설교에 분이 들어갈 수가 있지 분 진노가 들어갈 수 있는 설교를 할수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 아멘 잘못됐기 때문에 바르게 하라고 분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강단에서 화내시네 <웃음> 이런 곤란해 예수님도 큰 노꾼을 짜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게 막 예수님이 그때 뭐그 오냐선 예수님이 막 거칠게 막막돈돈막 개짜가 집어 막막 막 날려버리고 막 비둘기도 막푹푹푹 올라가고 막 염소고 염소를 막 때리니까 염소가 막 누가 날 때린다 막내 그러고 막 난착판이 된 거예요 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 주님은 항상 이래 신명이 가난한 잔 복이 있나니 참 이렇게 말하는 분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문을 너희는 강도의 궁열로 만들었다 이러니까 제사님이 화화나 화하나 화하나 저 자식이 어? 어느 목사님처럼 저 개자식이 누구세 교회화가 <웃음> 저러야 아, 예수께서 자. 미션 캐서이 성전을 하라, 내가 설만이 일키라. 으그또 하가 토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어? 이 성전을 40, 막,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46년 동안 지어건을 니가 3일만에 일키냐, 니가 얘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얘기하면, 누가, 제사장이, 진리를 항상, 그래, 우리가 성전을, 이 성전에, 이 성전에 와서, 어? 이 성전에 와서, 돈 바꾸고, 어. 그게 성전, 교회 와가지고, 아, 저, 장도님 5천원만 바꿔주시 그럼 돼요 안돼안 되는 거야 맨 어, 교회 와가지고 어, 사님 5만원짜리 천원짜리 바꿔주실래요? 그럼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거 같은 거야 어? 그러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네 응? 그래서 여러분 줄여서 애종아 따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해기하지 않기 때문에 안한 거다 할렐루야. 그래 그러니까 반 반성할 생활을안 해요, 세상은. 왜냐면 이 천놈이 누운데 내 사업을 방해하네. 다 처음에 그 정도가 내 사업을 방해하네. 다 이게 생각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자 옛날에 어느 대형 교에서요 어느 큰 교회 어느 큰 교회 누가 이 내가 나도 들은 얘기야, 잉? 빨리 얘기했다, 잉? 어? 바치고, 바치고. 바치고가 뭐냐면은, 도박한, 돈 놓고 도와가지고, 그게 수십억짜리야, 빠치고 그래서 교회 천도 와가지고, 목사님 설거를 탁 터놓을 수, 아 이건 잘못했구나. 그럼 우리가, 우리가, 어, 믿음의 사람은요, 돈을 벌어도 건전하게 벌어야 돼. 응? 어? 아멘? 어, 건전하게. 남 사기치고 벌면, 사기치고 벌어가지고 집일더 내면 돼야 돼. 안 돼. 작게 벌어도 건전하게 벌어. 그래야 그 성리, 그러니까, 목사님, 제못 됐어요. 뭘, 잘못했어 내가 발진고 해서 돈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60억 잔입니다. 빨리 팔아치워 천국 가면 빨리 팔아치워 나도 천국 가면 지금 팔면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팔았죠, 팔았죠. 할렐루야.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기하면 사는데 이제사장은저 젊은 놈이 내 사업을 방해하네. 그래 하면 두고보자. 이렇게. 근데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은 예수, 올예수을 죽이려 했냐 죽이려 했나? 안식일을 안식일을 안식.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아주 중량이 형식적인 걸 중요하게 쓰게 됐어 안식일 날은요 안식일 전에 아주 밥도다 해놓고 안식일 날은 걸음도 딱정해 놨어 5 0 0보 이상 걷지 마라 그러면 집 나갈 때2 5 0보만 들어오려면 2 5 0보밖에못 걸어 2 6 0보 걸었다가는 집에 못따라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누가 보면 있잖아요. 응? 누가복음 13장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이라. 네, 야 할머니가 안식이라. 예수께서 그 안식 안식이는 병고쳐도 야 안돼 안되는 거야 원래나 <웃음> 안식일 밥 먹으면 돼야 돼 안돼 <웃음> 밥은 먹는데. 그래요. <어때? 웃음>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병도 고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병을 고친 거, 고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유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날럴이여새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야 이날럴이여새가 있으니 안식에는 일하지 마라 오늘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누가 일하면 어? 다시 한번 해볼까 <웃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오그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이이 이, 위선제야 너희 집에 소나 낙이가 안식일날 우물에 빠졌으면 나도 어?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으면 나도 안나 저, 저거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 는데 저게 안식일 날천랑가리여저 나귀가 오븐에 빠졌으니까 죽도록 나둬 건지누 거예요. 건지을감물며 30년 동안 30년 동안 이 딸이 박에게 붙들려 내가 놓아 주게 한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것까지는 생각 안 했어 죽일날까지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려면은 그 나의, 모, 나의 모든 나의 것다 어, 천국 가려면 나의 세상을 모든 걸다 내놓을 줄알아야된다자 이게 제가, 참, 어제, 그, 은혜 받은 찬송을 잠깐 불러볼게요. 응? 음. 하는 부귀영화도 없어요. 서세원 목사님이 할라 유언장에 보니까 빌딩이 세차, 빌딩이 세차하고 그걸도 못 쓰고 왔었을까? 세상에 헛된 부귀영화 다 천국 간데 걸림돌이니까 주님 만는데 걸림돌이 되면 다 내려놓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 말씀이 나한테 도전이 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죄 문제 해결되고 우리는 한라랑에서 한 발짝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어 아멘 아멘 아 우리가 니가 뭔데 나 자꾸 지전하냐 어? 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진리를 알아서, 아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안식이래. 그렇지, 우리 집 안식이래. 우리, 우리 귀한 양의 우울에 빠진다. 내가 안식이라. 카운, 죽도록 놔둔 게아니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안식까지 범하네. 도저히 생겨도 수 없다. 요렇게 막.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왜또 예수를 죽이려고 했냐면, 이야,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점점,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어가네. 뭐, 뭐 예수, 예수, 예수, 막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그러니까 자기네들 인기가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세례관 보세요. 여러분, 저, 내가 이제 목회를 삼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어? 어. 그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인기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가야마가야마대사장이가야마가야마 이래야 되는데 가야마 소리는 안 나오고 예수 예수 예수 예수 그러니까 세례 한번 세요 세례완이 이런 거그요 할렐루야 세례완이 보세 세례완은 나는 세례완이 보다 나는 흥해야 나는 세하야 되겠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흥해 여러분 직장생활을 가서 예수님을 드러내 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 아, 누구신지 모르지만 참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시네 혹시 뭐 믿는 거 있어요 아나 예수 믿어요 아 예수 믿어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네요 나도 한번 믿어 보면 안 돼요 아, 네. 안돼 아, 네. <웃음> 이러면 돼 할렐루야 아, 네. 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어? 어? 할렐루야 어? 나도 그게 좋네 목사 당신 때문에 내가 결문다가 이런 소리 안 들으라고 나도 응?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서라가 죽은 지 나으나는 나는 나서라가 나서라에 나오나 이렇게 나서라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라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니 막이 유대 기절 초풍을 알아고 보통 예수가 죽은 자를 그렇게 사니까 막 전부 예수를 보고 뭐 메시야, 메시야, 그리도야, 스 다이샤 소리하고 그러면 인정을 해야죠. 나 예수님은, 나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인정을 하면 구원받는데 끝까지. 야, 저, 저 사람 저들로 나도 당하는 우리 위치가 흔들리네. 응? 우리들을 안 따르고 예수님만 따르네 이렇게 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참 슬픈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또 예수님께서 나서로에게 이거죠. 나사로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러죠 아, 여러분 태어나서 아, 아멘 아멘 태어나서 여러분 태어나서 예수 믿고 천국 안 가려면 차라리 어? 태어나지 않는 게나 이런 세했던 진짜 벌떼처럼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게 뭔 소리야 자식아 그런데 어. 여러분확실해 어? 할렐루야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와 믿을 뻔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 임금은요 임금도요 회장님은 회장도.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요, 여러분들 저 예수를 쳐들어 나, 나도 따라는요 우리 위치까지 흔들어요. 저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다 예수, 예수하고 예수님 앞에 됐다. 예수, 예수, 나사레, 나사렛 다유세 자선이요. 다저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꽝야 꽝. 그러니까 저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요렇게 헤요 그러면 안 돼요. 이리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어요 우리 가 그분을 영접해 이렇게 해야 사는 거야 아멘 제가 붕회를 다니면서 혹시 너무 인기가 있어서 인기도 없지만 예수님을 칼릴까봐 저는 늘 오십시오 예수님을 나타낸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이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근데 예수 요새 예수 죽이려는 사람 교회 죽이려는 사람 많아요 교회 죽이려는 사람. 자, 교회 죽이려는 사람 많아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한테 대제사 등이 다 모아놓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22장 6천에 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 거자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술하라. 이런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알렐루야. 요한, 요한, 어,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이를 멸하러 오셨는데, 그러까 물어보는 건많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래. 많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러면 아니요 하는 말한 거야. 혹시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대제사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근데 영화에 보면 아주 막가야바대제사에 아주 그름하고더큰 표정을 해 그렇게 하더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그래 막 전부 다 그리도냐 그리도냐 전부 다 많은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인자가 마가봉 마태미 이슈자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도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다 그러면 주여! 하고 무릎을 꿇어야 꿇는게 돼 꿇으십어야 한다 이. 아, 네. 어? 이들이 이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지옥 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제도를 안 하면 어, 천국하고 불못에 가실 수가 있어요 네. 나부터 얘기야 할렐루야 네. 나사렛 그러니까 내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의 손으로 오는 걸 보리라 죽이야! 그런...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반대로 반대로 그 유대인들이 극도로 화가 날 때는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대사장이 옷을 <웃음> 옷을 팍! 켜드면서 참난나으라 옷을 팍! <파악>! 흐시면서 <웃음> <웃음> 여기 얼마나 웃기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옷을 탁, 참나마다 옷을 찢어지키면서 여러분, 예수를 사형원도를 하는 이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인이요, 예수를 죽인 죄로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오는 민족으로 예수의 피값을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털 모시고 영접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 창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여러분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티 그리스도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참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성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던만 영의 진리가 가면서 영의 눈이여도 예수님을 만나자죠 침체의 하늘을 고 풀못에 들어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 보배이며이번을 결코 놓칠 수 없는 안는 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침실장으로